할로겐의 색온도 변경과 어두운 야간 시야갯 달리보입니다 그동안 자기인증 LED 제품들은 4등식 프로젝션 타입 차량만 장착이 가능했는데요 이젠 올류말리브처럼 2등식 바이펑션 타입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4등식과는 다르게 바이펑션은 하나의 광원에서 셔터를 적용하여 로빔과 우 하이빔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별도 구조변경이나 서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 바이펑션을 지원하는 유일한 제품이며 제품 모중 2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착 가능한 차종들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장착하는 차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조수석 램프 교체를 위해 에어클리너 하우징을 탈거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네요 브라비 LED를 장착합니다. 개선은 6시 방향이 되도록 해주고요 더스트캡을 체결합니다. 전원을 인가해 라이트 조사각 및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우측 하향으로 틀어져 있네요.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원하고 밝은 LED라도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겠죠? 조조로 확인한 운전석 및 조수석 수치입니다. 통상 컨디션이 괜찮은 할로겐의 경우 4만에서 6만 정도 측정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앞선 수치를 보여줍니다. 차량 등록증에 사전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상 등동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야간 시약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 비필링이었습니다